질수도 있어.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따가 멈춰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내가 뭘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칼리가 바텀을 밀고 있어. 카이사는 미드를 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레오나가 붙어 있으니까 전 어딜 가야 돼요? 미드를 가야 됩니다. 왜? 어차피 사이드 이 친구들이 다 담당해 주고 저기 가 봐야. 어? 이런 찌끄레기들 먹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얘네들이 어설프게 이렇게 물러들어 오면 이걸 역으로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도.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그러니까 라인을 어떻게든 어거지라도 밀려고 지금 다 쓰는 거죠 스킬 일부러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갱플는 찍는 거고 도와달라고. 근데 이쯤에서 약간 오는 것 같더라고. 딱 오는 것 같더라고. 맞지? 좀 뻔했죠? 이게 근데 왜올줄 알았냐면 봐봐 상대 탑이 무빙하는 게 있어. 이게 얘가 분명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와. 이렇게 미념 많은데 자꾸 나와. 기어 나와. 어? 어 막, 막 얼굴에 써 있는 거야. 이거 왔다고. 그래서 딱 걸렸죠? 그런 게 있어.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 탑이, 어, 이거 왔네. 약간 싶은 게들이 있어. 저는 이거, 아, 여기서 또 중요한 판단이 하나 있어요. 라인을, 봐봐. 완전 밀고 집을 갔잖아요. 다 밀었단 말이야. 이거 그냥 도도 어차피 천천히 오는 라인이야. 어? 그러면은 내가 굳이 라인을 빨리 가도 미니언 한두 마리 더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정글이 퍼블이었단 말이야 키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정글 동선을 뚫어주면은 게임은 무난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핑화를 바로 박아주고 여기까지 써줘, 써줘, 써줘요 레드 하나 되고 있었고 블루 먹고 이제 뭐 여기로 가거나 나한테 오거나 둘중 하나인데 나는 어차피 오늘 라인이라서 나갈 리가 없어 나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받아 먹으려는데 샤코가 한번더 와요 근데 플레드 샤코면은 이게 맞는다면 할 만해. 그래서 여기서 역갱을 한번 맞지만 클래드 자코가 워낙 세다 보니까 도벽갱풀에 킨드한테 따이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다이브가 당 다이브를 당할 각이냐 아니면은 뭐냐 안 당할 각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미드가 보여 상대 보투도 보여 그럼 여기 있는 게 전부야.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다이브를 할 거잖아 여기에다가 스킬을 안 써요 이렇게. 다이브 할거면 스킬을 여기다 안쓰고 아끼고 라인을 천천히 밀어 근데 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샤코도 있으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받아 먹으면 돼 받아 먹으면은 그냥 하나의 해피, 해프닝으로 끝나 게임에는 별 상관이 없어 라인 밑에 스킬 안썼으면 좀더 뒤에서 먹었지 여기서 한 이쯤에서 먹었죠 왜냐하면 샤코가 여기 작골 자골 작골 먹고 있으니까 작골 먹는 동안 나한테 오면은 작골 먹다 포기하고 나한테 와줄 거 아니야 그럼 둘다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돼 봐봐 킨드가 안 보여. 그럼 탑이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 죽더라도 밀어야 되는데 킨드가 안 보이면은 내가 죽잖아. 그래서 킨드가 보일 때까지는 집을 눌러놔. 그러다가 보이자마자 바로 취소. 해가지고 바로 밀어,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집타임 잡자마자 자, 2턴. 크게 라인을 받고 한번 바텀을 봤는데 뭔가 싸울 끄던 거야. 근데 이게 갱을 왔어, 킨드가. 근데 내가 6렙이야. 중요한 건. 어차피 바텀에다가 기대값을 이걸 써도 나는 문제가 없어. 라인 다바꿔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여기서 뻥 터져요. 여기서 끝났어, 게임이. 근데 갱플, 탑 라인 밀어 넣을 수도 없죠. 왜, why? 너무 크게 바꿔 와서 그거 먹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자, 다시 그 동선. 다시 그 동선이에요. 무슨 동선? 핑어 먹는 동선. 이 동선이 이게 탑 라인 한두 개는 버릴지 몰라도, 여기 핑화박을 수 있고 미드나 용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뛰어내려갈 수 있거든 근데 뭐 무난하게 먹는 것 같으니까 핑화만 받고 그냥 한 마리 주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 하면 안될 때가 있어 상대랑 강에서 만났을 때 내가 죽으면 이 짓을 하면 안돼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막 5킬 먹고 내가 막세번 죽었어 근데 강에서 만나면 내가 죽어 유치학 퀴즈면 죽어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 안되는데 갱플랜터는 뭐 무섭게 딱히 없죠 그리고 이거 화약통 들어갈 때 말툴하게 하면 알아서 깨주고 이거 깼어야 되는데 못 깼고. 깼으면 잡았는데. 이건 깼고. 이거 q 까지템 차이가 나니까. 또 거리 벌리고 궁 썼다가 잡아주면은 깔끔하죠. 이 다음에 다시 갱 생각해야 지갱 근데 아까 박아 놓은 핑화에 얘가 보여. 에코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타를 보는 거지. 갱플은 이제 여기 있고. 아칼리 오고 있고. 에코가 궁이 있어. 에코가 궁이 있고 지금 설치는 건데. 근데 궁 위치가 어디냐면 이 꼬리에요 꼬리. 그래서 봐봐 계속 꼬리를 봐 계속 꼬리 봐 바로 되자마자 확정으로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 에코가 죽어 궁을 떴는데도 그리고 킨드도 죽어 궁도 못쓰고 그리고 뱀플도 죽어 그래서 게임 박살 났어요, 여기서 게임 박살났어요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400원이고 샤코가 300원이면 둘다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 근데, 뭘 하냐면은, 이런 짓을 해. 핑화로 위치를 이렇게 바꿔. 좀더 공격적으로. 킨트 바텀 간 사이에 좀더 바꿔놓고. 그래서, 여기서. 근 여기서는 갱플이 진짜 잘해요. 여기 갱플이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여기서 봐봐. 다시. 여기 미니맵 봤는데, 에코가 아까 박아둔 와드 위치로 오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말했죠. 얘를 잡을 수는 있어. 잡을 수 있는데 살아나올지는 몰라. 근데 나는 700원짜리야. 그럼 손해니까 집에 가요 그냥. 원래 여기서 게임이 끝났거든 솔직히. 1 5분에 7천원이면 게임이 끝난 건데 얘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던져요. 진짜. 그래서 야 여기가 레전드야 진짜. 도망가. 도망가. 오지게 뛰어. 여기서, 여기서, 이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웃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까지 떨어지거든? 1 갔다가 16까지 차, 한 번에. 3, 이게 15씩 차는 거면은 총 30이거든. 그래서, 3, 지금 플러스 30인 거야, 피해보기. 그래서. <웃음> 난 솔직히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안 죽더라고. <웃음> 여기서, <웃음> 안 죽어. 안 죽어. <웃음> <웃음> 심지어 레드를 들고 있었어 심지어 심지어 라칸이 레드를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은 응징을 해야지 그럼 이제 얘들은 앞으로 뚫을테고 집을 가다가 아, 조여줘야겠다 이거 봐봐 여기서 보면은 급하게 데미지 들어오는 거는 화약통밖에 없어 화약통과 3타밖에 없는데 얘를 빨리 정리하면 승전볼 받으면서 살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레드를 들고 있어가지고 피가 다 찼어요 벌써 그러면은 화약통만 터트리면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화약통을 두대를 칩니다 그리고 승전볼 딱 들어와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여기서는 바텀 1차를 밀었으니까 탑 1차도 밀었으니까 바텀을 띄어가지고 라인 밀어놓고 미드에서 눈치만 보면 돼요 이제는 탑은 아칼리가 맡으면 되고 저는 바텀을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 내가 셀 때는 물론 누굴 만나도 이겨 그리고 상대도 그걸 알아 누굴 만나도 1대1로는 다 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앞에서 눈치 본다? 그러면 100%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100% 있는 거예요 내가 센데 이 새끼가 너한테 눈치를 봐? 그럼 상대 100% 뒤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죽잖아? 그럼 게임이 갑자기 비벼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바로 피티하죠 여기서 더 물리면 궁을 쓰면 되니까 어느정도 안정거리만 확보하고 계속 시야만 근데 이게 레오나가 오다가 죽더라고 그래서 우리 레오나 잘렸으니까 한턴 빼주고 저는 그 사이에 거리 좀 맞춰줘야 되죠 함류가 테리 있어도 궁으로 함류하는게 제일 베스트거든 궁으로 딱 꼬라박으면서 우리팀 지켜주는게 제일 베스트야 자 그래서 탑 억제기를 밀게 되었는데 이제 억제기를 밀었으면 은 텔을 들고 있으면 그 라인을 밀어놓고 합류를 을 맞으면 좋아 근데 여기서 또또 또 이래 또 이래 또또 또 이래 또 어? 누가 봐도 지는 안타지 내가 뭘 했어? 항상 발끝놈은 죽으면 안된다고 안죽는선에서 최대한 괴롭히는거야 근데 안죽긴해 안죽긴한데 최대한 죽으면 안돼요 아니, 원래는 이걸 내가 밀고 가고, 우리 팀은 안 물리는 선에서 2 차를 압박하고, 상대가 들어온다 싶으면은, 비궁으로 이기면 되거든. 근데 너무 어설프게 물려가지고, 일단 시야 하나, 와드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어. 레오나라서 괜찮은데, 이걸 커버해주려고 샤크가 들어가. 물몸인. 근데 라칸 궁에 걸려, 메오기. 그리고 그 위에 에코공이, 에코W가 깔려서, 에베. 레오나가 개피가 되고, 샤크도 개피가 돼. 이그 상태에서 이제서야, 클레드가 도착하면 순식간에 3대5 구도예요, 3대5. 3대5를 이겨야 돼 상대 스킬 별로 중요한게 빠진 것도 별로 없어 이걸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이 여기서 세미 싸움만 나도 손해예요 그나마 성장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비기야 하겠지 어느 정도 이렇게 비비기야 하는데 이렇게 한번 다 잘리면은 순식간에 레벨이 다 좁혀져요 레벨이 레벨이랑 돈이 다 좁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절대 죽으면 안 됐어 다론 시간이랑도 겹쳐있어서, 이제, 최악이었죠, 이게. 다론 때 이렇게 잘리면 안 되는데, 다잘려버려서다 같이. 자, 그래서, 사, 이게 화염령이 나왔고, 이걸 먹으면 투 화염이긴 하지만, 제가 먹을 순 없어요. 상대는, 자야락한 갱플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야락한 끼리 먹으면 제가 들어가서 죽일 수가 있어. 갱플 혼자 먹어도 제가 들어가서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차를 밀어. 그러니까 딱, 아, 용 쓰는 순간 용속도 보고, 아, 얘네 다 갔다. 그래서 이 차를 밀어요. 그 손해를 최소한을 내오는 거지 계속 이러면 다시 바론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잘못 싸우면 질 수도 있어요 레벨이 다, 따라잡혔, 다 따라잡혔고 상대도 어느정도 시너지가 나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어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따가 멈춰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칼리가 바텀을 밀고 있어? 카이사는 미드를 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레오나가 붙어있으니까 전 어딜 가야돼요? 미드를 가야됩니다 왜? 어차피 사이드 이 친구들이 다 담당해주고 저기 가봐야 어 이런 찌끄레기들 먹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얘네들이 어설프게 이렇게 물러들어오면 이걸 역으로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딱 정말 이야기한 대로 됐죠 오히려 본대에 힘을 실어주는 거야 사이드 이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깔끔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라인만 좋았으면 게임이 끝난 건데 라인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어딜 찌를지를 찌를 잘 봐야 돼요. 어디를 파고들지. 근데 우리 만약에 상대 입장에서 봐봐. 상대 입장에선 미드에 카이사밖에 안 보여. 그리고 우린 사이드에서 아칼리가 밀고 있다는 걸 애들이 아까 봤어. 샤코만 보이면은 이건 물수 있어. 레오나 위치도 보였어. 카이사 여기야 멀어.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 얘 물자. 근데 어림없이 클레드 뒤따라왔죠 뒤 그리고 이 친구가 드리블링을 또 잘해줬어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구도라는 게 이런 거야 만약에 제가 여기 없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또 2대3을 했어야 돼 킨드 자, 자야라칸 그리고 카이사 레온 이렇게 2대3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있음으로 해서 구도가 상대가 쫓기는 구도가 됐죠 여기서 또 터져 <웃음> 여기서 끝났어 진짜 여기서는 끝났어 그 누가봐도 끝났어! 바론만 먹으면 끝나! 투억제기니까 상대가 막으로 나오다가 어 조금만 시간 끌려도 끝나기 때문에 에이, 다 밀리기 때문에 집이 아칼리가 사이드를 좀 밀어주고 그 사이드를 맡아주고 우리가 이제 바론을 치기 시작하면 은 그러면 얘네들은 선택을 해야 돼 바론을 주고 막을거냐 아니면 바론을 어떻게든 스틸를 할거냐 아니면 바론에서 한타를 볼거냐 세가지가 있는데 아니까 일부러 안치고 있는 거죠. 굳이 먼저 시야가 없는데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만 있어도 돼. 그리고 여기서 레오나를 봐봐요. 이게 잘 봐야 돼. 팀원 위치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질러, 여기서 만약에 내가 먼저 질르잖아. 여기서 내가 지르면 먼저 질러버리면은 얘들이 네 일로 빠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구도가 안 좋아져. 탱킹이 되는 레오나가 먼저 들어가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안 썼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해집을 수 있게 팀원들이 최대한 끌어들여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2초 일찍 었잖아 그러면 또 상대가 좋아서 세미싸움 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만약에 궁을 이거 보고 박아버렸다면 은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거 여기 보이고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 구도가 나온단 말이야 기다려야 돼 이런 거 굳이 내가 먼저 갈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쉽게 이기게 됐죠 진영이 무너지니까 게임 끝나요 여기서